갑자기 날씨가 왜 이래? 미쳐버리겠네? 오. 엄청난 비가 경기도 오. 광주에선 두명이 숨지고 저기 차량이 절반 정도 침수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400mm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안 맞았어? 닫어 네, 그 나, 와, 집 앞에 카페 갔다가 막 앞에서 영상 찍다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을 닫은 거야. <웃음> 제가 그래도 유튜브를 두달 정도 하면서 한달 만에 구독자 1000명 찍고 두달 만에 2000명 찍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지식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를 해볼까 하고 전자책을 쓰고 있어요 요즘에 전자책 많이 쓰잖아요 막엔잡스잡해서 많이 쓰는데 내가 그래도 가지고 있는 지식이랑 내가 직접 경험한 것들 거의 완성 단계여서 오늘 집 앞에 카페 가서 마무리 해가지고 유튜브를 대박 증정가어 출발하네? 어, 수박 쪽으로 갔다? 스박기라도 가야겠다 싶어서? 우산 안 들고 갔어? 그쪽으로 지 쓰고 갔는데 바람도 많이 불어가 우도 우산 막 부러지고 어, 어, 어, 어. 바지 다젖고막 바지 짜니까 물 나오고 있잖아 이거 씻어야겠네? 씻었어? 닦았어 그냥 알았어 네. 음 올드 파이팅 어우 봉인 치면 날려 제가 이걸 세달 전부터 쓰긴 했는데 진전이 없는 거야 이게 진전이 없어서 아 카페라도 써야겠다 싶어 가지고 네이버 카페를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패션이랑 유튜브나 인스타 인플루언서 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카페를 만들어서 그냥 거기다가 쓰고 있어 왜냐면 거기 쓰면서 한번더 정리가 되니까 근데 이게 웃기지 않아요? 뭔가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그렇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진 않잖아요 좋아하는 일보다는 좀 잘하는 일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일을 회사 일을 대신하면서 보상으로 월급을 받는 건데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하는 것도 그렇고 유튜브에서 패션을 다루거나 제가 좋아하는 뭐 인테리어나 취미들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다루는 게 결국 제가 좋아하는 일들이잖아요 인데? 유람선 타는 곳인데 없어졌네 그냥 아예 땅바닥이 와, 대박이다 원래는 제가 영상 편집 쪽으로 안 나왔어요 제가 신소재 공학과를 나오고 첫 회사는 무역회사를 다녔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영상이랑 관련이 없는 일만 계속 한 거죠 무역회사를 다니게 된 것도 제가 막 좋거나 공부를 해서 간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회사를 아버님 건강이 안 좋아지셔 가지고 제가 그때 25살 이었는데 그 시절에는 제가 뭔가 딱히 잘하는 것도 없었고 가족이 있다 보니까 저희 가족을 책임진다는 생각 그런 것들 때문에 회사를 물려받게 됐고 그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한 3년 정도 했는데 그게 좀 저랑 안 맞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와둔 분야도 아니기도 하고 다른 직원분들이랑 일을 하면서 좀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보이니까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던 거지 그게 그래서 결국에는그 회사를 처분을 하고 당장 미국 여행을 떠난 거예요 이게 되게 스토리가 많긴 한데 3년 정도 일하다가 그만두고 미국 여행을 한 달을 갔어요 근데 그 시기에 여행이 미치다 이런 여행 영상이 되게 유행한 시절이라서 어 나도 그거 찍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아이폰이랑 고프로 딸랑 들고 와가지고 그때 편집도 할줄 몰랐는데 그냥 영상을 찍었어 돌아와가지고 어, 이거라도 좀 편집을 해볼까? 막상 영상 편집을 배워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 그냥 유튜브 보고 독학을 했는데 뭔가가 재밌다는 거를 거의 처음 느낀 것 같은데 새벽 3, 4시까지 편집하고 그런 게 재밌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했었어요. 그때. 한창 유튜브가 핫할 때니까 먹방 이런 걸 했는데 한 달에 명 거의 지인들 한 50명 말고는 거의 구독자 없을 정도인데 근데 이게 100명밖에 안 되니까 솔직히 수익이 안나고 힘든 거야 너 내가 유튜버를 할게 아니라 이걸로 일을 따와야겠다 이래가지고 그 전까지 일하던 패션 유튜브 쪽으로 일을 했던 거죠 근데 나는 그런 영상 편집을 하는 게 너무 재밌었던 거야 내가 생각했던 구상대로 이걸 딱딱 찍어가지고 딱 합쳤을 때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감성이 나올 때 그게 난 너무 짜릿한 거야 그리고 댓글로 피드백을 받았어 그런 것들이 너무 재밌어서 영상편집 일을 하는 동안에는 진짜 일이라고 생각 안하고 너무 재밌었어 그러다가 이제 제 거를 하려고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지만 제가 좋아하는 영상편집은 아직도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취미나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 섞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영상편집은 잘하는 일이 돼버렸고 패션이나 라이프 스타일 같은 취미는 좀 좋아하는 일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그두 개가 만나서 된 굉장한 시너지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근데 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좋아하는 일을 찾으라고 하는 게 누군가에게는 되게 무책임한 말이 될수 있단 말이에요 나도 뭔가 좋아하는 일을 찾으려고 찾았다기보다는 어쩌다가 찾게 된 건데 그게 그냥 계속 좋아서 하고, 하게 고하 되는 거고 물론 싫을 때도 있지만 좋아하는 일을 일로써 하게 되면 싫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좀 좋아하는 일을 찾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많이 경험해보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제가 뭐 지금 하는 일로 막 돈을 막 수백, 수, 뭐 수천 그 정도 아니라서 솔직히 신뢰가 갈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원하는 방향성을 보면서 계속 해나가는 게 그거 자체만으로도 누군가에게 힘이 될수 있는 거니까 많이 경험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면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기니까 하다못해 뭐 요리라도 해야 내가 요리를 할 때는 아무 생각 안 들고 진짜 요리에만 집중하게 되는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요 글을 쓸 때는 아무 잡념 없이 계속 글만 쓰는 하나에 계속 몰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해봐야 좀 알게 된다 이거죠 근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낙담의 골짜기라고 내가 기대했던 성장이랑 현실적인 성장이 맞물리는 시점 그런 거를 버틸 수 있는 게첫 번째는 돈이고 두 번째는 열정 두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버틸 수 있는 게 솔직히 돈은 아니잖아요 돈이 지금 해봤자 저번에 그 헤어 제품 협찬 받은 거 그거 뭐 생계 유지가 될 정도는 아니고 그냥 용돈벌이 한다 정도? 그 정도의 돈이라서 크게 뭔가 수익적으로는 저는 만족을 못하는 상황이고 근데 거기서 한 가지는 열정인데 물론 아직 그렇게 큰 경험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겪어봤을 때 이런 과정들을 버틸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래도 좋아하는 일을 선택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고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거죠 제가 좋아하는 일을 두 가지나 병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게 나중에 수익이 된다면 더 기분 좋고 더 진짜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 것 같아서 12시 29분 드디어 전자책을 완성했습니다 지금 페이지가 69페이지야 심지어 유튜브 초선박사의 가이드 <웃음> 이름 차이지네 아주